안녕하세요 익스트림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침 8시 집에서 6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드리프트 행사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BMW 같은데 엄청나게 쏘고하고 있네요. 아무튼, 빨리 가보도록 하죠. 드디어 인제 도착을 했습니다. 드리프트 하는 드리프트 패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교 어머님 조 i 조 u a 가 펌프, 해놨기 때문에 A조 들어가면 a 차량 어이안남조 차량 많이 안 남아 있고 또 a 조 e of d r a 조 차량이 더 남아 있아 회사 주체, 회사라기보다는 타면 타이어가 이렇게 됩니다 <웃음> 차량분은 초보 초본데 연습하시는거예요 연습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서 다 저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쿠터 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잘탈수 있어요 이게 다 오늘 갈린? <웃음> 타이어들? 타이어 쪼가리들? 와. 이제 행사가 다 끝났어요. 경품 다 나눠주고 헤,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드리프트 행사는 어, 끝났고요. 어 재밌게 오늘 하루 잘 누른 것 같습니다. 마이너 행사지만 어, 많이 좀 알려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터 스포츠도 즐기고 또 정식 대회도 개최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구경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